아 이거 혈석 복사하는 거야 지금 보진이랑 강경사를 좀 뽑았어 얘가. 아 네, 강경살 잘 뽑았어 엄청. 어, 어, 일단 한번 더. 어, 어, 좋아요. 아쉽시오. 난 켈트 만나는 것중무서모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. 어어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어, 야. 이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아니, 아니 봐봐, 아니 이거 말이 돼? 말이 돼 이게?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?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? <웃음> <웃음> 뭐냐 이거 버그인가? 음해가 또 나왔네 뒤에서 더 좋은 녀석들을 데려오죠 폭파범을 찾아라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진짜 개미친판이다 이거 좋은 선택이에요 뒤에서 더좋으 근데 있으나 마나요한번에 <웃음> 존나 빨라. 아니, 이게 1 0 된다고 존나 빨리 됐는데, 머리야. 버려야... 1 5는딱 맞네. 데트를 의심하지 말라고? <웃음> 이건 뭐지? 생거 올리자. 어, 응,가? 어, 가 거예요. 기만 할게. 엄마고 맞춰지면 좋을 텐데, 이것도 데려가고 싶다. 언박싱 여기까지만 할게요 <웃음> 아 이거 괜히 손해보고 싶지 않나? 내가 제보 하이 <웃음> 안 나가 버려야 되나?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. 어, 개손에 약하게 때려. 와이뭐 내가 직접 추루 만들어서 해 먹어야 되겠는데? 애들 때려가지고 어, 왜 나갔어? 왜 나갔어? 왜 나갔어? 모르겠어. 어, <웃음> 진짜 다 팔고 나갔네. 위로의 동전. 이번 턴에만 골드를 잃었습니다. 상대편에게 하스인이 없었습니다. <웃음> 이번 아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 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펀점주콘점시오점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, 구독도 부탁드려요.